천일입니다 어, 천일법사에요 <웃음> 아, 어, 잘다 지냈죠? 음. 오늘은 양역으로 5월 3일 5월 3일 맞을거예요 어? 5월 3일이고 음력 역으로는 3월 14일입니다 신의일 수요일이에요 오늘 주제는 그 신명찾기입니다 신명찾기 어, 제자들 어, 무당팔자고 제자팔자고 이럴 때그 오시는 신들이 계세요. 응? 오시는 신들 신들이 계신데 그 신을 오시는 신들을 처음에 제자사를 못 찾아가지고 그 헤매는 어, 그런 중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많아요. 어, 심지어는 심지어는 허주 잡귀라 그래요 잡귀를 자기 조상신인 줄 알고 응? 조상신인 줄 알고 아이고 오세, 어서오세요 이러는 제자들의 태반입니다 태반 그러다 보니까 아, 무당이나 제자로서 자기 분분을 다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뻘짓하다가 아, 죽어져 빠지는 그런 중생들이 많아요 그런 제자 어, 근본, 천일이 모처럼 음, 뭐처럼, 그, 제자 아이를, 에, 받아서, 받아서, 내내, 어, 세 가지를 보다가, 천일이 원래, <웃음> 어, 제자 굿을 잘안 해요. 그 옛날에는, 어, 제자 굿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웃음> 잘못되다 보니까, 그 벌을, 그 온전히, 이천리 다 받고 그래서 그게 싫어서 제자굿은 아예 안해안 안 했었는데 어 보안이 싸가지가 있고 음 잘할 것 같아서 한번더 믿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토일 요 오늘 수요일이죠 토요일날 제자굿을 하는데 제자굿 그러니까 어, 오리지날, 어, 내린 꽃이 아니고, 세미, 어? 세미. 에, 그런 식으로, 오시는 신명 정도 좀 찾아서, 한번 제대로 한 빌고 가봐라. 하는, 그러한 형식으로서, 어, 제자 아이, 오는 신명을, 아, 찾아봤습니다. 어...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제자님들 혹여라도 아 본인이 내림꽃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내림꽃을 해주겠다고 생각하는 제자님들이 있으면 정말 명심하고 잘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 내림을 하고자 하는 그 중생한테 제대로 길을 못 찾아주고 신을 제대로 못 내려주게 되면 그 신 선생, 응? 신 선생 그신 선생도 똑같이 벌을 받아요. 자기 뭐그 내림 굿비용 받고 띵까 띵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죽고또 반면 내림을 받고자 하는 오시는 신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의식을 거행하거나 그런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러한 중생들이 있거든 랑. 그 또한 뭐예요? 제대로 찾아서 제대로 받아보셔야 돼요 구 응? 그 땅에 떠들이 귀신들이나 응? 그 땅이 많아요 구그 땅에 떠들이 귀신 천도한다고 천도하는데 그런 귀신들이 가냐고 안 가지 응? 물론 입으로 가겠죠 못 가고 떠드는 것들이 아이고 내가 네 할아버지다 내가 네 할머니다 하고 나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분별을 잘하고 분간을 잘해서 쳐내야 될건 쳐내야 되고 받을 건 받아야 되는데 똥어중 못 가리는 거 신선생이라는 것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면 은그 땅에 떠드는 객신 객기 잡기 악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이고 내네 신이여 모시고 가 이래 버린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그만큼 제자님제자구이라는게 그렇게 중요해요 천도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번에다못 갔어 자기 능력이 안돼 가지고 무당 못 갔어 그럼 다음에 보내면 돼요 근데 한번 들어와 가지고 객신 잡기나 악기 이런 것들이 내가 내신이요나 위에 줘봐 하고 자리 잡은 경우는 우리 충청도사들이 대관합니다 응? 대관해요 빡세죠 응? 빡세. 자이천혜이 <웃음> 어, 어, 물론 제자들 등급 나름이고 제자들의 능력 나름이고 하겠지만 은이 천일 같은 경우는 오신 신명을 찾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찾습니다 어리버리 해가지고 어? 이건디? 저건디?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찾아요 어? 친인가에 몇번 내가에 몇번 어? 할아버지 몇 번, 할머니 몇 번, 동자 선녀 몇번 따닥닥 해가지고 몇 대죠? 명패는 뭐뭐뭐 해가지고 다 찾아요. 분류해가지고 응? 그래가지고 그거를 구사하기 전에 다 찾아. 그래서 딱 메모를 해요. 응? 딱 메모를 해가지고 딱 덮어놓고 그리고 이제 제작 구슬를 해요. 그러면 천일도 몰라. 이제 그게 천일도 사람인데 어떻게 다일리 기억을 해? 기억 못해요 딱 덮어놔요 구판에서 그래서 내림을 딱할때그 제자가 어? 제자감이 되려고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 제자감 딱 노를 때아 내가 내가 누구 누구다 누구어쩌고어쩌고 아, 팔딱팔딱 뛰는 딱 받아서 아이고 누구세요 해가지고 딱 봤을 때그 종이 천일이 미리 찾아놓은 그안에의 들어있지 않는 명패를 가지고 왔다거나 그 자기 누구인가해서 틀렸을 때 그건 바로 뭐예요? 허주지 허주 그게 잡힌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천일은 천일이 미리 사전에 딱 찾아서 메모에는 그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다쳐내요 다천에 그러다 보면 부작용이 뭐가 있어요? 부작용이 있어. 날밤 새는 거야, 여차하면. 여차하면 날밤 새요. 왜? 맨 엉뚱한 소리나 피피게 싸니까. 그 내, 네, 저, 저, 내리만은그 제작감이.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천일이 적어낸 내용과, 어? 멧돼조 할아버지, 할머니, 누구? 명패 보. 이게 대속된 말로 아다리라고 하잖아요. 아들이 흩어 일치될 때그 희열은 있잖아요. 어디가도 못 바꿔요. 어디가도 못 바꾸. 옛날에 음,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에, 어이 여보시오 천일, 당신이 그 미리 찾아놨다는 그 명패, 그게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겠소? 하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있어요 어, 맞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 제자 어디가 살았나 죽었나 모르겠어요 어, 천일계를 또 떠나서 그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웃음> 어, 진작 날라간지 오랜데 뭐이 제자 바람이라면은 그냥 안 죽고 어? 안 죽고 어디선가라도 뭐 사기를 치든 뭐를 하든 어 뻘짓을 하든 살아 있으면 좋겠어요. 음. 어디선가 열심히 천일 영상 보고 있을 때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라도 살아 있으면은 그것으로 된 거예요. 응? 어쩌겠어? 어, 본인이 본인 길을 가겠다고 나서가지고 가버린 거를 자그 옛날에 흔적이 있었어. 그 제자 오래된 얘기예요. 그제자1 어, 0 년도 더된 얘기예요. 이? 그 도망가기 전에. 한동안 그 천일이 처음에 그제를 데리고 있었어요. 데리고 있었을 때. 내림꽃을, 해, 내림꽃을 하게 돼서 딱 일정을 잡잖아요. 잡으면, 신당. 신당이 천일과 그 제자를 갖다가 따로따로 들어가요. 따로따로 같이 안 들어가. 들어가서 내림꽃을 해줘야 될그 집안의 그 제작감. 집안의 내력을 쭉 찾으면서 오시는 분들, 그, 명패와 그런 거를 쭉 찾아요. 각자. 천일은 천일대로 찾고, 그 아이, 제자인는제자대로 찾고. 그래서 둘이 다 찾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두고 나와, 이제. 그래서 테이블에 앉아. 둘이 그래 앉아가지고, 동시에, 하나, 둘, 셋, 짠! 하고 까요. 딱 까. 오픈. 그럼 어떤 줄 아세요? 다섯 개를 다섯, 그러니까 다섯 번을 찾았다. 다섯 번. 그러면 그 다섯 분이 따로따로 따로 찾았는데, 옆에 귀 듣고 이, 이게 펀닝한 것도 아닌데, 응? 정확하게 떨어졌어요. 따로따로 따로 찾았는데, 근데 서로 맞춰보는 거예요. 그게. 그것도 진짜 대박 희열이었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어쩌다가, 하나가 틀려. 응? 하나가 틀려. 만약에, 어, 멧돼지인지, 아니면 명패가 틀리든지, 뭔가가 하나가 틀려. 어떤 때는, 멧돼지, 요거까지는 맞아. 근데, 가지고 온 명패가 다른 거예요. 이상하다. 왜 다를까?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 이천일과 그제 제가 같이 동시에 들어가요. 그때, 신당에 딱 들어가서, 틀린 이유를 찾아요. 그랬을 때 나중에 또 대박이었던 게 뭐냐면 할아버지 나가고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명패를 하나만 갖추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를 가지고 오신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이 천일은 천일대로 그 딸은 하나만 있다고 하나만 찾은 거고 그 제자는 제자대로 또 하나만 찾은 거예요 그렇게 대박이었었어요 잠시 전이 천일이 오늘 그 아침에 인사를 올리고 지금 시간이 지금 몇 시야 어 (7시, 7시 40분이네요) 오전 음 녹화방송이고 (7시 40분) 이 천일이 그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 제기하고뭐 이거 이거 저기 술령님전에그옥스바로 인사하고 이렇게 찾고 그럴 때 그냥 앉아가지고 떠벌떠벌 찾는 거 아니에요? 목욕적이 예, 하고, 깨끗이 어? 하고, 옥스바람 인사 올리고, 그리고 이제 새벽 내내 지금까지 찾았어요. 응?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시간까지, 지금 해가 지금, 날이 많이 길어서 해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햇빛이. 여기 햇빛이 반사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찾았어요. 저다 찾고, 노트에 이제 기록을 딱 해놓고, 덮어놨어요. 이걸 찾고 찾다 보니, 옛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이 천일이 오시는, 제작감인데 오시는 신명, 그 신명의, 그, 명패. 이름을 찾고, 완전 본질.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주장이 누구냐. 주장신 되게 중요해요. 주장이 누구시냐. 다시 말하면, 옛날에 그 천일이 그 주장신 언니 설명할 때 그랬어요. 만약에 축구 선수다, 축구 선수 주장 주장이 있죠. 어디 팀지 팀이 팀이나 주장이라는 게 있어요. 응? 그, 주, 그 중에 뭐요, 그 서열이 높다 그 주장이 아니고 그 제자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챙기는 그런 신이 딱 계세요. 그 주장 이름하여 주장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음> 첫째는 내가 내림을 해줄 그런 제자 그런 위치가 아니면 절대 하면 안 돼요. 응? 예전에 어느 부당 어느 제자가 천일한데 자기 찾아와서 얘기했던 얘기 자, 얘기했던 중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 자기가 잘못한 것 중에 딱 하나 그것도 있다. 뭐냐 했더니 아기가 아기를 낳다.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래도 그건 잘안해어요 여러분들 아기가 아기를 낳아요? 못 논다고 아기가 어떻게 얘기를 해? 그 얘기는 지금 뭐냐 하면 자기가 제자노릇 한지 얼마 안 되고 무당노릇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고이러와이러와다가 내림 해줄게 제작감이 누가 전보로 왔어 너도 어서 제자야 해 되는데 그러니까 어 선생님 저 내림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 능력이 안 되니까 애기니까 어 나는 능력이 안 되고 다른데 응? 공력이 높으신 선생님 찾아가서 너 내, 내림해 이게 정석인데 이것 때문에 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해줄게 지도 애기인 주제에 여러분들 그 어린 애들이 어린 아이들이 소꿉놀이 소꿉장난하고 소꿉놀이하는 거 많이 봤죠 어너 아빠 해나 엄마 할게 아죠너 <웃음> 애기 해 웃기지도 않죠. 웃기지도 않아요. 바로 그런 거였어요. 응? 그리고 신선생이라 하면, 응? 신선생이라 하면, 자기가 내림을 해주고 그러면 끝까지 책임을 줘줘야 돼요. 물론 지가 도망가면, 도망가면 냅버려야지 도망가는 걸 쫓아가가지고, 저는 그래서, 저는 애들 킬때어요 야, 밥 먹어, 밥 먹어. 밥한 숟갈 먹자. 나 이렇게 안 했어요. 아, 처먹으시면 관돌아. 우리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부분 있죠? 자기 자식 밥안 먹는다고 밥, 밥 숟가락이나 밥그릇 들고 등에 쫓아다니는 반먹기는 응?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에? 어. 처먹든지 마든지 냅다 버려, 도망가면 냅다 버려야지. 아셨죠? 오늘은 그 천일, 그 신명. 응? 신명을 어떻게, 천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찾아요. 천일 방식이 그래요. 근데 요 방식, 천일 방식이 이게 뭐딱 맞다. 젤이다. 최고다 이런 소리 안 해요 나머지 분들은 알아서 하시는데 <웃음> 기본적으로 제자 까만데 오시는 신명은 정확하게 찾아서 내리머리 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음? 어리버리 했다, 했다가는 어떻게? 니가 벌받아 되신다 이거예요 천일도그 바람에 한 5-6년 개고생 했어요 음. 내리머리 잘못하신 게 아니라 내림을 해 줬는데, 이것들이 다 도망간 거야. 왜 도망가? 지가 잘났거든. 뭐 지가 잘난 거야. 신선생활을 길을 웃을게 하려고, 응? 막 방송국에 나오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하니까, 당장 모든 게 자기, 자기거가된 그런 상황인 거지. 못된 성화 정능에 뿔라고, 응? 그런다고. 그 바람에 그것들 나가서 뻘짓 하는 바람에 그 벌을 누가 봐도 이 천일이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그, 그때 천일이 개고생했어요, 진짜. 그 벌, 그 벌전 때오느라고그 이후에, 제자라는 것들은 아예 그냥 만들지를 않겠다. 하고 그냥 손을 딱 떼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러고는 안 해줬어. 제작감? 딴데 다, 다 보냈어. 아, 돈도, 이 천일도 돈벌려고 생각하면 내리고 매탕 해야지. 근데 안 해요. 소용이 없거든. 천일이잖아. 나 혼자 닦고 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그런 거를 어떻게 끌고 가? 다 버려버려야지. 아니면 다른, 다른, 다른 허접한 저기 또 보내버려야지. 아셨죠? 신은 그렇게 찾는 거고, 오늘 그, <웃음> 일하는 아이, 그, 신명을 쭉 찾아가지고, 저기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 딱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오늘 쳤다 보니까. 전에이 옛날에, 그, 제자의 내담발도 얘기해준 부분이 있었는데, 다뭘 어떻게 얘기를 해 기억이 안 나. 어? 예 거지. 그 제자감, 그 아이를 볼 때. 몇년으로 왔으니까. 근데 그거 내가 어떻게 나왔냐. 나도 모를거든 그때그때 알려줬으니까. 근데 신은 언제든 바뀌오니까 고때 오늘 금일 찾은 게 정확한 정확하게 딱 나온 거예요 이제 응? 이제 이것 가지고 가서 이제 구슬해서 그 제자한데 찾아서 제자 야또꼭 안고, 안고 가실게 <웃음> 그럴 거예요 자 오늘은 신명 찾는 게왜 중요하고 어떻게 찾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천일 얘기가 짧은 시간 다 얘기 못 해줘요. 다못 해주는데, 중요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응? 그 행, 행사 자체가, 응? 중요하다. 그리고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 더 정확하게는 잘 찾아야 된다. 어리버리 하지 말고. 그 얘기에요, 에? 응. 뭐, 이제, 어, 행사도 많고, 어, 천일도 그때가 우리 뭐 주로 연휴에요. 5월 5월일 5월 6일, 5월 7일, 5월 8일, 주르륵 그죠? 응? 잘들 보내시고 5월달 잘들 잘들 보내세요. 채널도좀 보면 바빠가지고 오늘은 또 나가서 저기 어디 불교사에 가가지고 준비했다고 준비하고 그래 될것 같아요. 잘들 보내세요. 멋있죠? 어, 신명 잘 찾으세요. 어? 어, 여기입니다. 잘들 보내세요. 응? 응.